자, 이제 날씨도 답답하고 이러니까 이제 오븐 시간만 하고 많은 거예요. 이제 또 저녁에 일을 위해서. 자, 지금부터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요시 하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는 심리 테스트 종류 중에서 심리 테스트를 우리가 우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수지 사주를 배웠는데 그 동안에 이리학한 사람들이라든지 사주를 한 사람들이 이 타로 카드 가지고 타로 카드 가지고 심리 테스트도 하고 운세도 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경향이 많았는데 이제 정말 이제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자 어느 응? 누구든. 타로 카드 가지고 거짓말 하지 말자 타로는 인간의 운명을 점칠 수가 절대로 없다 그래서 지금 타로 카드 만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사람의 운명을 점치게 하는 점을 치는 이 사고에서는 좀 벗어라 정말이다 왜냐하면 심리 그 타로 카드는 심리를 분석할 뿐이지 이걸 갖고 운명에 점치해가지고 장난치는 짓은 이제는 더 이상 안 해야 된다 내가 왜 이렇게 좀 이렇게 극하게 말하는 거는 이이점재 때문에 이 사회가 요 모양 요꼴 되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제는 올바른 걸 알자 내가 넘인데 뭐 싫은 소리 하고 싶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닌 것을 맞다고 하는 이 사회가 정말로 나는 뭔가 속에 우라통이 터지는 거야. 정치하는 사람도부터 시작해갖고 정치하는 사람도부터 시작해, 종교에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는 그래도 응? 우리나라 제일 애국자가 누군 누구, 누우겠나? 여러분들 나는 지금 요새 꼬라지 보고 제일 그 슬픈 일이 뭐니뭐 응? 그래도 도둑놈이라 할지라도 도둑놈이라 지금 도둑놈 아이가 도둑놈이라 할지라도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애국자다. 응? 기업에 법을 잡들을, 법을 똑바로 만들어 놓 국회의원들이 법을 똑바로 만들어 놓으면 법, 법대로 집행만 하면 되잖아. 그리고 공작은 질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나라가 살지. 공작 못하게 몇 땡땡 다 막아놔 놓고, 응? 애국자들을 처음부터 어떻게 도덕놈으로 다 몰고, 도덕놈이 도덕놈을 모는 이 세상이 어딨노? 근데 요새 일이, 일이 나갖고. 아니 애국자들이 지금도 애국자들이잖아 애초부터 법을 확실히 만들어으면안할 거잖아 어, 요새 스티커 는놓고되면 무조건 찍으면 어떡해 벌금 내고 에? 그러니까 잘안 되잖아 그지 중앙부 같은데 차 대나 못 되지 가면 찍어 보는데 그러면 기업 경영하는데도 잘못하게 무조건 벌금 때리고 어? 못하게 만들면 되지 그리고 공장은 잘할수 있도록 해, 도와줘야 되잖아. 그 갖고, 뭐, 힙하고, 뭐, 사람 얼굴 거시기 만들고, 뭐, 이런. 요새 보면 엄청나게 실망한 거야. 여기 무슨 심리? 내가 물어보는 거야. 여기 무슨 습성 심리 됐어요? 습성심리. 습성심리 음? 응? 이 잘못된 지식에 의해서, 잘못된 사고에서, 그렇게 이것이 자시잘 못하면 한풀이가 된다. 한풀이 점재가 되는 거야. 한풀이 무당이 되는 거야 한풀이 칼춤추는 거야 칼춤추는 거야 그러면 다음에 또안 그래 되겠나 똑같이 은방지 봐봐라 뭐 거짓말인 거야 자 그래서 타로카드도 이 점치면 안 되는 거야 아닌 거 갖고 점치고 이렇게 사기치고 이 얼쑥한 국민들 전부 다 거짓말하고 하는 거야 이제 치워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 타로카드라는 것은 아주 유용하게 설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써야 되는 거야, 알고, 이? 자, 모르는 놈이 가르치고, 모르는 놈이 가르치고, 내 놈이라 해서, 그, 하지만, 그런 건 놈이다. 사회권는 놈이지. 모르는 놈이 가르치고, 얼뜬장기 가르치고, 모르는 놈이 또 가르치고, 그, 그래, 나는 이 세상이 처음부다 거짓말자도 보고 뭐, 응, 응, 응, 응, 지자도 보잖아 여러분들은 절대, 정말 똑바로 배려했대, 잉? 이제 착한 차는 가르쳐주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몰라요, 이? 이거는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시간에는 타로카드 자이 타로카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타로카드가 아니라 어, 그당음에 우리가 임시로 만들었진 천부경 타로카드라는 게 있는데 그죠 자 천부경 타로카드를 임시로 만드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숫자만을 가지고 풀도록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임시로 만들기 때문에 어, 유용성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오늘 뭐 열심히 만든다 하고 갔으니까 근데 열심히 만들어 놓을거요 얼마 안가며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숫자 심리 타로 카드가 아마 후반기는 우리 탄생을 하게 되겠지 근데 이것을 설명해 주려고 설명하려고 지금 하는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자, 여기에 이것이 만들어지면 책은 어떻게 이 원고가 완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카드가 없어서 책을 뭐, 책을 뭐, 출판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아주 유용하게 잘 되어 있어요.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생각도 못 하는 그 분야까지 모두 완성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얼매나이 카드가 신비의 타로 카드인지 여러분도 알겠다. 그러면 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돼 있는지 이것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심리 카드에는 어떤 유형의 어떤 방법을 가지고 우리는 푼다. 그래서 우리는 수리사주는 어떻게 푼다고 그랬어요? 아까 저게 숫자의 법칙에 따라서 수리법칙에 따라서, 어, 풀어낸다고 그랬다. 그치? 거기는 철저한 원리와 이론으로, 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타로카드는 일단 제일 먼저 이 숫자 타로가 되는 거예요. 숫자로서 풀어낼 수 있는, 숫자로서 풀어나갈 수 있는 타로카드가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색상이다, 색상. 색채가 아니로. 이거는 색상이에요. 색깔로 인해서, 색으로 인해서, 이 색상, 이거는 요 심리가 빠지네. 자, 색상 심리 타로 카드가 되는 색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색으로 만들어지는 거요세 번째는 그림 심리 카드가 여러분들이 가게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네 번째는 뭘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내면 속에 들어있는, 이거는 운명 심리 카드를, 이네 가지를 여러분들은 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겸용. 동시에 여러분들은 어? 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일반 타르카단에 그림이 어떻 그림 해석한다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철저한 숫자의 법칙과 수지 법칙에 따라서 이네 가지 법칙을 동시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카드가 되는 거예요. 통합심리카드가 들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것을 보고 이것이 나와가지고 한 5년만 지내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거 열심히 배운 사람은 정말로 훌륭한 선생님이 될 거다.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다. 그래서 이 카드가 노,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이 하게 되게 되면 이것이 이제, 음, 보급 출판과 동시에, 책 출판과 동시에 만들어, 책은 만들어져 있으면서 타르카드가 없어. 그림이 내가 요구하는 그림을 못 그리내가지고 우리는 여기에 우리는 추가적으로 여기서는 연상법 이미지 연상법 심리 카드가 되는거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내면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기서까지 모든 것을 다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지금 우리가 뭐 심리 도구 해산면서 이런가 많이 이게, 이게 다 부질없는 그런 도구가 될거야요한 개만 있으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풀어내는 이것이 바로 숫자 심리 카드라고 했다 그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어디 가서 밥을 먹을 수도 밥은 절대로 안 굶을 수 있다. 그런데 단지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왜? 이 카드에는 심오한 이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다. 심오한 이론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점을 치는 것이 아니라 점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은 모든 사람들은 상담하러 오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벌써 답은 다 알고 있어. 어느 것이 결정을 할 것인가를 결정 못했을 뿐이지. 답은 제가 다 갖고 있는 거야요. 그렇죠? 어, 우리가 상담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답을 정할 수는 없잖아. 그런데 자기는 어떻게 해? 답은 가지고 있으면서 무엇인지를 모를 뿐이고, 그 다음에 결정을 못했을 뿐이라는 거다. 내 마찬가지잖아 내가 이렇게 또 했을 때야 이거는 망했으니까 안되고 내가 이런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리로 가야되나 말아야되나 그결정은보거야이거 그러면 가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만 결정하면 되잖아 벌써 나는 답을 다 갖고 있는 거야 이?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이 길로 가는데 무슨 답이 있나 이거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일만 열심히 하면 배고픈 거야 그치 그럼 뭐가 필요해? 이 지식도 필요하고 남의 이미지 표출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제 그것이 따라서 내가 편안하게 좀 묶고 사는 방법도 필요하고 뭐 뻔한 답이잖아 그럼 이 카드 한 장만 돌리면 여러분들은 막 인생만사가 다 풀릴 수도 있어 그런데 그거는 믿으면 안 된다 심리이기 때문에 항상 변하는 거야 유동성이기 때문에 알겠지? 자 그러나 이이 이 다섯 개의 이 역할을 가지고 이 심리 카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한김 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 이거 답해야 되겠잖아. 답해야 되겠지? 그러면 여러분들 사주 하나 펴, 사주 하나 펴는데 공부 안 하고 농땡이 치고, 어? 열심히 가까이 주도 다 잊어먹고, 뒤에 기억도 안 나고, 누구말따나, 이거, 운명주이 그리라 했더만, 날아가는 어떻게, 부산 앞바다 갈매기 그리나 놓고, 이라면, 안 되겠지. 자, 지금부터 이것을 내가 설명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심리를 하기 위해서는 자주한 도구가 필요해요. 설문지. 설문지도 다 만들어놨지만, 은 여기까지 우리 할 단계는 아니고. 자, 이, 이, 여기 있으면 이런 심리 테스트를 하기 위한 도구가 필요한 거야. 그런데 어떤 도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러면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이 도구들을 가지고 풀면 답이 뭐가 맞겠노? 하나도 안 맞는, 안 맞는 게 없겠지. 전부 다 다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역 변한 사람, 사주 빼한 사람, 명리 빼한 사람, 뭐 구석 앞빼한 사람, 육효 빼한 사람, 뭐 주역 빼한 사람, 뭐 무당, 온갖 그다있잖아 심리도 봐. 심리 도구가 여러 가지 계시니까 누가 그 답을 알겠노? 똑같은 거야. 그치? 그러면 이 심리 카드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지금부터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타고날 때는 똑같아. 자, 내가 탄생을 하게 되게 되면. 사주가 되든 사주가 되든 심리가 되든 우리는 똑같아 그 유형은 두 가지를 했다 그제 자 하나는 운명이요 하나는 심리다 이 답은 뭐 방법이 없다 그렇게 타고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있는 거야 그제그 외에는 살아본 적도 없고 내가 익힌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 타고날 때 있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해? 사주로서 운명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 있고, 사주로서 심리로 주어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주는 어떻게? 해? 운명은 이 사주로 풀려지는 것이고, 이 심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 이 재능.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주에서 재능 이런 거 풀어준 거는 심리학에서 넣는 거야. 가지고 있는 거. 왜냐면 자꾸 바뀌니까 운명은 정해져 있는 거야 체질도 정해져 있고 타고난 업장도 정해져 있고 인간의 뭐 인생의 짐 보따기도 정해져 있고 정해져 있는 것은 사주고 요 이것이 가면서 바뀔 것은 우리는 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자 그런데 이런 재능이라든지 심리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진로라든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는 심리야. 내가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내 업장은 어떻게 딱 정해졌잖아. 그치? 정해져 있는 거야. 변할 수가 없어. 내 체질도 타고난 체질은 정해져 있고. 여기서 내가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가고 체질이 바뀌는 것이고. 그치? 내가 업장을 어떻게? 업장을 어떻게? 소멸하는 자에 따라가지고. 업장에 안 걸리게 되는 것이고, 내 심리는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내 진로가 바뀌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운명은 어떻게 된다 했요 체질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해이 되게 되면 정해져 있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변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식생활이든, 어? 내가 뭐 습관이든 이런 데 돼서 이거 운명이 바뀌는 것이고, 심리는 어떻게? 판단과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상담할 때 어떻게 어려운 사람이 판단과 결정을 못해서 오는 사람 요거는 실제적으로 심리로 풀어야 돼 무슨 얘기지 이거는 정말로 심리로 풀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심리학으로 풀고 이것을 변화를 푸는 것은 이거는 정해져 있어서 변하지 않는 것이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다 그러면 여기 가다가 어떻게 어? 안 당하고, 요렇게 계속 가는 사람이 있는가, 뭐. 여기서 어떻게, 엉뚱한 대로 가다가 당하고, 어떻게? 다시, 이렇게 가는 사람. 이두 개를 구분하는 거야, 운명은. 뭐겠지? 자,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야. 이게, 이것 때문에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를 갖다가 푸는 게 운명이고, 심리는 어떻게? 내가 어떻게? 자, 여기서 내가 여기 출발을 하게 되게 되면 나는 어떻게? 요렇게 결정을 하면 어떻게? 일로 갈 것이고,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 일로갈 것이고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 일로갈 것이다 그렇게는 다르지 심리적인 측면과 운명적인 측면은 완전히 다른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주만 해왔고 해왔기 때문에 사주로서 이렇게 풀다보니까 이 부분들을 이부분 쫓아내가지고 이쪽으로 갔다 내가 가르치준 거야 그중에서 사주라 착각하면 안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거기는 간단한 논리를 성격이라든지 진로라든지 일부분을 우리가 풀어주지만은 이것은 근, 원, 어, 근원은 그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게 되면 심리 부분이 역할이 이정도를 하면 이 부분에 요만한 부분이 사주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 자, 타고난 운명이 타고난 운명이라면 어떻게 결정하는냐에 따라서 막 가는 거야. 막 바뀌었어. 지금. 그렇게 이만큼 커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중에 여기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갈수 있는 사람이 있고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자, 지금, 지금부터 금번 지금 보자. 내가 사주는 어떻게 내가 갖고 있지, 그지? 근데 나는 없는 데로 갔잖아. 없는 데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이런 기운들이 맹 강하기 때문에 일로 가라 했잖아, 그제 가라 했는데 나또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 그제저뭐다 하고 가야 될지, 묵고 살면서 가야 될지, 여기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범주가 이렇게 퍼지는 거야. 그래서 인생만사를 다 푸는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사주가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것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심리, 우리 사주를 빼고, 자 심리에서는 크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다. 자 내면 심리는 우리가 무엇으로 푼다고 했지? 자 습성 심리. 자 우리가 이것을 풀어낼 때 행동 심리는 이 타로 카드 갖고 모두 다 해결돼. 지금 모든 심리학이 행동심리를 풀기 위해서 있는 심리도구이지, 심리도구를 이용하는 것은, 심리도구를 이용하는 것은 이런 행동심리를 풀기 위한 방편으로 쓰는 거야. 방편으로 쓰는 거야. 자, 그러면 이습성심리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아까 제가? 응? 어디에 있다고? 내시, 내식이 있잖아. 내식 속에 어식 일반어식, 잠재의식 다 들어있지. 내식 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나는 무엇을 기억할 수 있을까? 인간의이 두뇌 속에 들어있는 거지. 그러면 두뇌에서 우리는 끄집어내야 되는 거야. 그제 두뇌에서 끄집어내야 돼. 그러면 이것은 두뇌에서 우리가 끄집어내야 되는 거야. 두뇌에서 끄집어내는 건 심리 독하고는 다르다 심리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이거는 심리 독에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선택을 하는 것이고, 이 인간의 두뇌 속에 들어 있는 것은 어떻게 내가 끄집어 내야 되는 것이고, 그치 끄집어 내야 되고, 그러면 내면 심리는 어떻게 내 타고난 것이라 다 그치 내면 심리는 이거는 어디서 어디서 끄집어 내어까 음? 이거는 우리가 사주에서 끄집어 낼 수밖에 없다. 운명이 아니고, 운명은 저쪽 거고 심리는 내면 심리는. 이거는 우리는 어떻게 타고난 내 사주를 가지고 풀어낼 수밖에 없는 거야 우연속 끌어고 내가 타고난 이 순간에 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면 심리는 사주로부터 끄집어내고 이 습성 심리는 내 두뇌에서 끄집어내고 행동 심리는 이 도구로서 우리가 추출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게 크게 세 가지에요 가지 밖에 없어 자 그러면 내면 심리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숫자풀이법을 쓰는 거야 우리는 숫자 카드로 했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는 숫자풀이법으로 푸는 거라 그렇게 내면 심리 분석법으로 풀어내는 거야 사주를 가지고 사주를 숫자 해갖고 수리 법칙으로 정해갖고 수리 숫자풀이법에 의해서 풀어내는 거야 자그 다음에 이 두뇌에서 끄집어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 아무도 끄집어낼수 없잖아. 넌뭐 머릿속에 들어가서 꺼지낼수 없고 그러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숫자를 연산을 시키게 돼. 연상 그러니까 내가 이 질문에 의해서 이게 순수에 의해서 프로듀스에 의해서 프로시듀지 진행 사항에 따라 갖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이 숫자로 여식을 숫자로 형상화시켜야 돼. 이것이 우리는 숫자 연산법이래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어식 부분을 숫자화 시켜서 이것을 연상을 시켜고 숫자로 추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어, 수리사주콤에 보게 되게 되면 게되 숫자연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일진 테스트 하는 것도 있어요 일진 테스트에 숫자 4개가 되니까 간단하게 그거는 재미삼아 하는 간단하게 4개의 숫자만을 선택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풀는데 여기는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심리 도구를 했죠 타로 카드에 있는, 어떻게? 숫자 해석법이다. 그지 이것도 숫자다. 그치? 이거 숫자도 있는데, 여기는 색도 있고, 아까 지금 뭐랬어요? 등등이 다 있다. 이거를 우리는 숫자, 이거는 숫자 프리법이야. 이거 숫자로 분석하는 거다. 심리 도구를 이용해서 내가 추출된 카드를 통해서 숫자 풀이법에 의해서 이것을 풀어 내가는 방법을 쓰는 거야. 이제. 그러면 나는 이제 카드 추출하는 방법이 있겠지.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풀어내는 거는 여기서 풀어내는 것은 3에서 7까지 숫자 풀이법 수리 법칙에 따라서 이것을 해석해 나가고 이 숫자 연산법은 3에서 7까지 3에서 9까지 다 3에서 9까지 그 우리가 설문지 항의 숫자 연산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는 풀어나가는 것이고 이거는 선택된 카드에서 3에서 9의 수리법칙에 따라갖고 이것을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타로카드는 풀이법이 아니라 해석법이고 이거는 숫자 연산법이고 위에 거는 숫자 풀이법이에요 이것이 우리는 심리 테스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세 가지를 우리는 완벽하게 풀이야 풀이야 여기 있어요 심리가 뭐 장애가 생기고 질환도 했고 심리 질병도 우리는 찾아내고 이유와 원인을 풀어내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안 아, 맞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트레이너 이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이것은 우리는 이 사람이 질병과 원인과 이유를 풀기 위한 상담법이에요. 그죠 이건 상담법이지? <웃음> 자, 이런 상담법을, 이 상담법만 가지고 있으면 남인데 무엇을 도움을 주겠나? 아무것도 도움을 줄 때는, 그저 그렇죠? 여기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상담법이 있는데, 자, 상담 방법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최종적으로는 심리, 장애, 원인을, 이유와 원인을 추출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점이에요. 장애 요인이 없는 사람인 데는 불편하고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만 잘하면 되겠죠. 그제? 이거는 스스로 자기가 관리하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심리 장애가 있다 하면 어떻게 되겠노 이런 심리 치유법이 필요한 거야 그렇죠 심리 치유법에는 우리는 어떤 것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 얘기했잖아 심리, 심리 치유법 고치는 거잖아 너. 내가 멘토링 하는 거 코칭 하는 거, 카운셀링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합숙해갖고 트레이닝 하는 거. 자, 여 카운셀링 하는 거, 트레이닝 하는 거, 멘토링 하는 거, 코칭 하는 거, 뭐 이런 거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심리학이 보게 되면 코칭, 멘토링, 트레이닝 이런 거 많이 하잖아. 요 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해. 우리 상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야. 이거 하는 방법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우리는 냉정을 해야 돼. 편견을 절대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이 트레이너한테 자격이 없어. 자기 편견에 의해서 모든 상담자를 바라보면 절대로 우리는 어떻게 치료를 해줄 수 없는 이 치유사가 되기가 불필요한 사람이야. 그게 세뇌된 사람은 안 된다는 거다. 뭐에 치우쳐져고 잘못된 지식으로 자기가 남을 바라보는데 그게 안 되겠지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돼 우리는 무슨 얘기지 누구말따나 성가다고 보수 자파 어느 게 맞다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잘못됐으면 이것도 잘못되고 이것이 잘못되면 이것도 잘못되고 편견에 치우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편견에 치우치면 다는 것은 자기가 벌써 환자라는 게다 그건 환자야 알겠지? 그리고 우리는 냉정하게 바라봐야 돼.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그러면 한 사람을 보면 안 돼. 모든 가치에서는 자기가 타고난 것도 있고 습성도 있고 행동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성을 봐야 돼. 다양성. 심리할 때는 정말로 다양성을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행동했다. 금방 이렇게 행동한다 이 말이야. 그럼 그것이 뭔지를 우리는 풀어내야 되는 거야. 풀이게 그래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이 사람이 또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귀신, 무조건 귀신으로 치부하면 안 되는 거야. <웃음>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이유와 원인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특별한 그것이 트레이너. 그래서 우리가 명상 트레이너인데 이것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뭔지 알겠지? 이거는 뭐, 이거, 나도 푸는 건 이거는 공부야, 공부. 그러나 이거는 어떻게 해? 이 사람을 봐가면서 우리는 트레이닝하고 카운셀링하고 이것이 멘토링해 나가는 우리가 우리가 이 사람을 위해서 즉석 적석, 즉석으로 설문지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예요. 즉석에서 설문지를 만들어내는 방법이에요. 자 이것이 심리적 이거는 심리 장애 요인이다 그제. 그런데 세 번째는 우리는 심리적인 질환이 있어요 질환. 이거는 혹시 질병이다 그제. 여기서 질병이라 하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해? 의식적인 장애요인. 그래서 우리는 질병에는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강건이에요. 자 우리가 의식에 잘못된 이것이 바로 세뇌래 세뇌 세뇌돼 갖고 지 내가 안다이 말이야. 내가 알고 있는 사항이라 잘못된 것도 하는 이것이 바로 세뇌된 것이 질병이야 질병. 두 번째. 잠재의식이다. 이건 알지 못하잖아 그지? 내가 옛날에 경험을 했던 경험을 했던 내가 충격을 받았던 이건 요인을 모르는 거야 그렇다고 무조건 체면한다 해갖고 누가 체면을 하는데 아니 무당기 <웃음> 귀신 붙인 사람이 체면건데 내가 그 체면이라고 생각하나? 아이다이말이야 이거는 순수하게 자가체면이에요. 잠재의식은 자가체면에 예스만 추출해낼 수 있는 거야. 자기가 스스로 추출해내는 거야. 유도체면은 절대로 이거 올바른 것을, 뭐, 귀신 붙인 거야, 유도체면을할수 있다. 귀신이, 이거, 신병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유도체면으로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무당이 체면을 걸면, 무당이 체면을 걸게 되게 되면, 이 유도체면에는 다 걸려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잠재의식, 잠재의식은 이 순수하게 자가체면의사가체면 자가 상태에서 우리는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자기가 자가체면에 걸어놔놓고 우리는 이것을 직접 관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는 직접 관찰법이에요. 누구말따나 뭐 옆에, 옆에 뭐안 찾아놔놓고, 앞에 눈에 뭐 보기가 없나, 그 보면 조금 더 들어가면 뭐가 나 하늘에 만날라다기는겁나 색깔이 어떻게 비나? 허나히 비나? 그거나 아무나 갖고 걸린다고. 자기가 마음먹고 걸면 뭐 아무나 다 걸지. 똑같은 소리 하면. 여러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넌 그래와가지고 어느 사람 체면 걸으라 하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딱 하루만 내 교육시키게 되면 체면 다 건다. 그짓만 간다. 근데 그다 가르쳐줘. 브레인, 이거 트레인닝 되는 데다 가르쳐준다. 그러나 자가체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다. 일반체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니까 이거 안 찾아놓고 분위기 딱만다라고 노래가락 하나 딱 틀어놔놓고, 내 질문만 하면 돼. 체면 다 걸려간다, 이 말이야, 100%. 안 걸리겠다 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걸려. 지정신인 사람은 절대 안걸린대 그렇게 체면, 저거, 전부 다 허구다니, 거구, 허구, 무당들이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체면을 걸면 어떻게, 유도체면은 걸려. 뭐, 기준 붙인다면 그거 먼저 하면 되지. 세 번째, 이 무의식. 무의식 쪽에서도 우리가 신경적인 무의식이 아니라는 거다. 그제? 이건 아까 제가 뭐랬어요? 경험. 그제? 경험이나 충격에 의해서 그것만 보면 스스로 어떻게 해? 미리 세뇌가 되어 있는,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을 겪 아까 얘기했지, 돌 이야기 했지. 이것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거라. 우리가 이거, 뭐, 뜨겁다 해갖고, 툭 튀어갖고, 손탁 뛰는 거. 이거는 우리 감각적인 거고, 신경적인 것이지, 이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이건. 응? 우리 무의식이라 하더라도, 이런 심리적인 것이, 심리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무슨 식? 불의식이다. 불의식은, 우리는 어떻게? 이 신적 문제도 있고 이 심리적인 장애에 의해서 심리적 자격 자 여기서 우리는 어? 자폐증 환자 그것에 우울증 환자 자격직심 환자 대인기피증 환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거는 병원에 가갖고 고칠 수 있겠나? 내가 대인 냐이 사람 만나기 싫다는데, 뭐, 무슨 병 갖고, 뭐 갖고 고치겠노? 예? 집에 가서, 뭐, 우울증, 우울증 왔다 갔는데, 뭐, 심리적인 갱년기 현상이라고 치부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 그거 별볼일 없단 말이야. 아무튼, 갱년기 치는 없는 사람이 어디냐, 저 말로 하면. 점도 지나가면, 점도 겪고 지나가야 되겠나? 안 겪고 지나간 사람 아무것도 찾지다이 말이야. 그죠?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거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이 어떻게 자살만 한다고 그러지? 우울증 환자들이 어떻게 무섭어서 자살을 하겠노? 그러면 어떻게? 이런 신적인 병, 신적인 병이 이 자살을 유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울증 치료를 한 날에 한번 받아봤다 하긴 이게 전부 다 우울증으로. 그런데 자살하는 게 우울증이라고 이렇게 답하는 의사도 황당한 거 아이가? 응? 고왕장기도 마찬가지지 이게. 조현병. 아막 그런가네 좀뭐뭐 뭐, 모든 병들은 에? 이거 의사들이 진단을 내릴 수 현대가하고 진단을 올바로 내릴 수 없고 고치지 못하는 것은 전부 다이 부지식에 예산. 전부 다 장애인들. 음. 그러면 이런 어식들을 우리는 추출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모르고 무조건 뭐 하면 안 되겠지. 이렇게 의식적으로 세뇌된 사람이에요. 어, 올바른다고 이야기하면 듣나? 근데 지금 박사모 보니까 뭐안 듣다, 이 말이야. 노사모도 안 듣고, 박사모도 안 듣고, 뭐, 문사모는 듣겠나? 안 듣는데, 이 말이야. 사모사모 하는 사람 하나도 안 들어. 빠, 빠 하는 사람도 하나도 안 듣고. 너무 올바른 이야기 해도 안 듣는데, 뭐. 방법 없잖아. 그럼 이것을 갖다가 질병이되 해갖고, 응? 어? 병원에 가서 치료할 수 있겠나? 내저 사람 좋아한다는데, 그걸 갖다 질병 치료하겠나? 못하잖아. 그러나, 이성을 잊고, 올바른 판단을, 하, 판단을 넘어서서, 이렇게 하는 건 세뇌야. 종교도 마찬가지잖아. 지금 종교에 가게 되면 어떻게 아니다고 해사면서도막 일하잖아. 저희 종교 가면 하느님 어디 보이나? 하느님도 안 보이고, 부처님도 오지도 않았는데, 부처님 맨날 온다고 하잖아. 그치? 하느님도 맨날, 뭐하래 음, 온다고? 그런데 아무도 안 온다 이 말이야. 그럴래요? 또 요새 종교는 어떻게? 아, 내가 중국에서 어떻게 다음 생에 좋은 몸 받아고 오고 좋게 다시 돌아올라고 꿈에서 좀 깨려 그래. 죽은 안 뒤에 뭘 다시 온다 이 말이고. <웃음> 그것이 바로 세뇌라는 거다. 죽은 애 다시 올라요? 이 괴로운 세상에 만 들어오겠노? 그지 절대 올 일도 없을뿐더러. 못 가면 어떻게 귀신대 갖고 귀신대 갖고 너민들 갖다 몸을 갖다 붙어 갖고 너민들 신병 걸리게 빙의 걸리게 신기 들게 할게 만는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처음부터 갚아야 되는 거야 오기는 뭘와 그렇게 귀신대 갖고 가도 오도 못하는 것들이 처음부터 천세계 떠돌면서 너민들 귀신 갖다 붙이는 거 그거 하려고 돌놀라고 그렇게 처음부터 가도 오도 못하지 그래서 이런 것을 치료해야 되는 거야 그죠? 이것을 치료하게 되면 우리가 간단한 지식 갖고 되겠나? 그지 점쟁이가 이거 하겠나? 내가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바로 지금부터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흐리멍텅하게 생각하고 자기 주관에 의해서 내 생각이 알지도 못하면서 내 생각이 막을 거라고 생각하고 막 떠버려대는 거.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을 하는데 이런 것을 찾아서 우리는 해결을 해야 되잖아 여기까지만 이거는 원인과 이유만 찾았지 해결이 안 되면 또안 되잖아 자 이것을 해결해 주는 방법은 우리는 뭘까 이것을 해결해 주는 방법은 네? 이것을 해결해 주는 방법은 우리 크게 세 가지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 이런 치유법은 우리는 정말로 심리 상담센터 앞으로 할, 앞으로 그런 사람이 나타나겠지. 자, 수리 심리학에 의해서 심리 상담센터에서 해결해 나간다. 그다음에 이렇게 세뇌되고, 이렇게 잠재식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이 브레인 미션 어떻게 명사관에서 해결한다. 자 이렇게 무직장 해갖고 감당이 안 되는 것은 어떻게 <웃음> 육경에 수련해서 해결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해갖고 우리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라 약이라고 해갖고 무조건 다 낫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치? 자 그렇지만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많은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는 거야. 그러면, 의 그건 어떻게? 심리상에서 했더이 코칭 하는 거, 코칭, 멘토링, 트레이닝 하는 것을 우리는 이것으로 우리는 치유가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명상원, 어떻게? 명상원에서는 세뇌되어 있는 거, 잠재의식, 무의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잘못된 것을 우리는 해결하는 것이고, 그치? 그 다음에 어떻게? 기시대 허우적거리고, 이공황장애 귀신이 얻어 거리고 신기가 들렸고 빙의가 걸렸고 이런 것은 어떻게 여기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야 <웃음> 그렇지? 그러면 이 수, 수리 심리학의 이 막강한 응? 위력과 이론은 앞으로 이 인간이 존재하는 날 영원히 남아있겠다 오늘이 올해 지금 이 시간부터가 수리 심리학의 응? 이거 뭐라노 처음으로 나타난 본마, 수리신의 실체를 오늘부터 이제 공개를 하는 거야. 이때까지 이제 사주는 아주 정립을 다 해놨고, 그래서 더 이상 없으니까 이것을 차근차근히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부를 시켜나가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부분들을 배우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주 배웠다 하면 요거한 개만 배웠다고 생각하면 돼. 근본으로. 그럼 여기 있는 거는 엄청나게 많겠지, 그지?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예, 타로 카드는 조만간에 놓을 거니까, 어떻고 먼저, 이거부터 먼저 숫자 연산법, 숫자 연산법 심리 테스트로서 우리가 진행하는 거, 습성 심리를 추출해내는 거. 저우에는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하다 보면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제끼 놓고 나중에 이것을 타로를 끝내고 내가 설명해 줄게 그래야 내가 올바로 알아들을 수가 있으니까 알아는 몰랐네요 네. 그럼 돈 많이 벌어 갖고 내 학비 갖고 와야 되겠지 나는 네. <웃음> 또 받을 거는 또 억수로 받으려고 한다 그거 인간 심리잖아 근데 내가 공찰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벌어 갖고 오라는 거다 내가 벌어 갖고 갚아야지 내가 없는데 갚으라고 하면 못 갚잖아 그죠? 언제 갚을래요? 안 갚겠다 소리들. <웃음>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습성 심리가 어떤 것이냐, 습성 심리는 어떻게 접할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풀어가는 수리 법칙은 다르다고 그랬지. 아까도 얘기했어요. 우리가 수리 사주에서 푸는 이 수리 법칙하고는 다르다는 거다. 그다음에 여기서 가다가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가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이어서 심리를 심리를 지나야 브레미션 몽땅을다할수 있는데, 그래서 중간에 우리는 이 브레미션 이, 이 명상법을 중간중간에 한 강당씩 풀어서 함께 가겠습니다. 자, 수리, 숫자 연산법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기서 이 치유하는 방법, 우리 객점장은 이거 치료하는 거잖아. 우리가 잘못된 두뇌 개조하고. 바꾸고 이 귀신들 있으면 떼내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에서는 교체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니까 이브랜미션 명상법과 이것을 병행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면 결국은 심리 속에 이브랜미션의 치유법이 이브랜미션 속에 있으니까 그렇게 이거 강좌 하나, 이거 강좌 하나 연결해가지고 이거 두개 강좌, 이거 하나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네. 천북인 타로 카드가 빨리 나오기를 기대를 한 해보고, 여기는 몽땅 다안 됐다, 그치? 카드 하나 갖고, 색상부터, 숫자부터, 그림부터, 모든 것을 다 푸는 이 통화 카드다. 그게 율무이랄 아주 유능한 그런 카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또 행사가 진행되니까, 좀 쉬었다가 준비를 해갖고 하고,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